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는 누르셨쥬? 아 참! 알람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! 뀨! 뀨! 뀨! 뀨! 뀨! 뀨! 이건 내 거고 봐봐 얘들아 앉아 앉아 앉아 궁뎅이 내리면 앉아 옳지 잘했어 봐봐 이것은 너희들의 과자야 손! 지너 한입 너 한입 한입 얼지 나도 한입 어, 음, 너 한입 엎드려+ 봐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라. 엎드려 엎드려라.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야 뜨죠? 맞지? 뜨죠? 그렇지. 윤들아! 부럽지? 니네들은 집에 개 있냐? 우리 집엔 개 있다? 이렇게 보니까 엄청 평화로워 보인다고? 근데 우리 방송 끄면은 항상 일상이 이래. 우리 타탁한테 그렇게 빛이 많이 어디로 들어온 거야, 이 빛? 너한테 비시 비처 비쳐 안 눈부시지 않아?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 비지? 가려진 커튼. 스틱! 재워보도록 할게요 사랑을 아직 난 몰라서 더는 가까이 못 밤이 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? 한심스럽고 화보 같은 날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박진아 다른 노래 해줄게 일로와 <웃음> 아왜 화를 내? 어왜 화를 내? 근데 노래 부르니까 나좀 기분이 좋아졌어. 그러면은 하나만 더 부를게. I wasting away. 시.